안녕하세요. 민정쌤입니다. 네,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잠시 호흡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. 한 손은 가슴에 놓으시고요.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놔 볼게요. 네,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를 앞쪽으로 내쉴 때 배를 천천히 안으로 보내주세요. 들이쉴 때내 배로 손을 가볍게 앞으로 밀어보시고요.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보내줍니다. 양손 가슴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손가락 끝이 가슴 가운데에 기다란 이뼈 부분에 닿고요 갈비뼈 라인도 잘 닿은 상태에서 들이쉬면서 천천히 내 가슴으로 이 손가락 끝이 닿는 부분을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내쉴 때는 배를 안으로 보내주시고 들이쉬면서 천천히 가슴 충분히 넓혀주세요.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보내주세요. 지금 이 자세는요. 특히 거북목이 있으시고요. 또 스마트폰을 늘 오래 잡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안쪽 라인이 상당히 많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수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이나 또 자세 교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. 이 라인을 많이 열어주시고요. 내쉬는 뱀을 가벼운게 안으로 보내주세요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호흡이 좀 어려우신 분들 중 호흡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가슴으로 숨 쉬는 것과 지금 배로 숨 쉬는 것두 가지를 천천히 나눠서 연습해 보시고요 반복해서 많이 해주시고요 허리가 아프거나 이목 어깨가 너무 뻣뻣하신 분들은 지금 이 동작을 누워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도 주시고요.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다음 영상도 인사드릴게요.